어떤 원인에 의해서 피가 더러워졌고 또몸 안에 있는 기름이 너무 많아져서 혈관에도 안 좋은 기름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그 기름들이 쌓이고 또 혈관이 좁아졌기 때문에 고혈압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찌꺼기들은 기름때를 벗겨내야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혈압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이런 기름때를 벗겨주는 게 아니라 이 혈압이 높아진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고혈압을 치료하려면 혈관에 껴 있는 기름때를 벗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때가 벗겨지는 게 혈압약이 하는 일이 아니라 혈압약은 혈압이 올라가는 증상만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이 혈압약의 종류는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다섯 가지가 다예요. 첫 번째는 이뇨제입니다. 몸 안에 체액, 즉 물이 많고요. 혈액 즉, 피가 많아졌어요. 몸은 똑같은데 혈액이나 체액이 많아지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강제로 몸에서 물을 빼내야 되거든요. 이게 혈압약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으로 초반에는 이뇨제를 처방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고혈압의 증상을 낮추기는 하지만 원인을 제거하지는 않았죠. 두 번째는 베타 차단제입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장이 막뛸때 릴렉스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긴장을 하거나 나를 수축시키는 상황이 되었을 때 호르몬이 안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베타 차단제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게 하는 걸 막는 게이 베타 차단제의 역할이고요 혈관 벽에 있는 기름깨를 벗기는 게 아니라 혈관이 수축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이 베타 차단제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드시는 분들 부작용이 뭐냐면요 사람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고혈압약 드시고 많이 늘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런 베타 차단제 류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요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혈관을 강제로 넓혀 놓는 거예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강제로 확장시키는 게 알파 차단제의 역할이에요 실제로 혈관 안에 껴있는 기름때를 없애야 이 혈관의 통로가 넓어지는 건데 기름때를 벗기는 게 아니라 혈관 자체를 그냥 넓게 만들어서 강제로 이렇게 혈관을 넓혀서라도 당장 피를 잘 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혈관 벽이 늘어나니까 얇아져서 혈관이 잘 터지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알파 차단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지오텐신2 억제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안지오텐신2는 귀전이 되게 복잡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안지오텐신2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얘가 나오면 온몸이 세동맥을 수축시키거든요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말초저항이 증가되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사실 얘도 지역화를 하려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건데 혈압이 높아지는 게 위험하니까 안지오텐신2가 나오지 않게 억제시키는 약이 안지오텐신2 억제제 혈압약입니다 고혈압의 원인 혈관 벽에 껴있는 기름대를 벗기는 게 아니라 혈관을 넓어지게 만들거나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호르몬들을 차단시키는 게 우리가 먹는 혈압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알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사람 몸에 있는 칼슘이 혈관에도 떠돌아 다니고 있거든요 혈관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칼슘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혈관에 칼슘이 한번 쓱 지나가면 혈관이 한번 확 좋아집니다 그리고 맥도 빨리 뛰거든요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은 몸 전체에 근육 수축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인 건데요. 혈압이 높아지는 걸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니까 이런 칼슘 자체를 차단하는 혈압약을 처방하는 겁니다. 결국 칼슘이 칼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억제시키는 약이 이 칼슘 채널 차단제이고 그게 바로 고혈압약입니다. 병원에서 고혈압 때문에 치료를 받을 때이 칼슘 채널 차단제 류해 고혈압 약을 주고 동시에 칼슘을 처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고혈압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다 혈관 벽에 껴있는 기름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한 혈관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먹고 있는 병원 약, 혈압약은 그런 걸 하지 않고 단순히 혈압만 낮춰주는 거다 하지만 혈압을 낮추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혈압이 높아지면 너무 치명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 원인 치료는 혈관을 청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대사질환에 가장 좋은 치료제는요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겁니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생활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속의 장기들이 떨어진 기능들을 올려주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시켜 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문의 연락처로 꼭 연락 주시면